아, 이게 너무 두꺼운데 아 t h e r 분 What h a 오늘 기분은 어떠십니까? 기분 h a t h a p p e 아 지금 일주일 내내 쉬지는 못하니까 예. 몸이 너무 힘들어네 오늘... 네. 이제... 대리석, <웃음> 대리석 이번에 되게 두꺼운 것 같은데요 평소보다 아 이게 예. 너무 두꺼운데 그러니까요 자, 일단 시원한 소리가 안되요 2cm짜리 대리석인거 같아 요 거의 엄지손가락 한마디정도 되네요 죄송합니 한돌이 아 드는것도 힘들겠다 어우 이안깨질것 같은데? 어? 어? 어? 이게 그 공연 때 이걸 뗄건데 이거 밀리면 안돼 이게 밀리면 이게 기계에 대고 잡고 있으면은 완전 이게 딱 고정이 돼서 좀 깨기가 쉬운데, 아, 네. 이게 사람이잡으면이게 네. 쳤을 때, 이렇게 지금 밀림면 이게 안 깨지거든. 네. 어, 근데 이렇게 밀림면안 돼. 딱 잡고, 팔을 좀 살짝 해서 완전히 고정을 시켜줘야 돼. 어, 그래야, 아, 네. 돼. 이렇게. 알겠죠? 네. 네. 그리고, 손, 등. 아, 아니, 손 등도 네. 이렇게 살짝 기울여서, 그래서 네. 딱 버티고 있어야, 이렇게 때렸는데 지금처럼 흔들리거나 밀리면 안 깨지는 거야. 아, 완벽하게 딱 고정을 시켜줘요 응 음. 알겠죠? 네, 네. 손을 나요 이게자 그리고 네. 이거 지금 반팔이면 안되고 위에 좀 긴팔 티셔츠 하나 걸더 치고 네. 떼지면서 네 파팽이 찢어지거든 아, 네. 아, 위에 티셔츠 하나 하나 둘셋둘셋아 이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<웃음> <웃음> 떼지 모르겠네 일단 손목을 보호해야 되니까 하나 둘, 아 이것도 여튼 저번에 저기 격파하는 사진을 올렸더니 여기에 무슨 이게 철이어가지고 이걸로 깬다 막또 그렇게 또막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. 아 거기에 철근을 넣어놨다고요? 네네. 여 그냥 그 아데입니다 아데 아대. 아데. 아 네. 거기 철근 넣으면 수세미가 네.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철을 넣어서 트릭으로 깼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아. 아 어쨌든 이거를 확인시켜 주고 티케 파일. 이거? 티케 파일. 티케 파일고단품로 가. 네. 이 네. 아, TK 파이의 등판. 자, 이거를 이 테이프로 좀 감아. 줘양 끝을. 괜찮아요, 이게? 가 네, 네. 네. 자, 이 대리석 격차가 어려운 이유는, 이 틈이 없어요. 네. 틈이 없어가지고, 어, 거의 강도가, 와, 웬만한 대리석 격차의 한두배 정도라고, 봉지까 괜찮아요? 그, 한손면안 되죠? 네. 특이한 거 아주네. 아, 네. 이제 똑같은 네. 그래서 내장이. 네. 자, 이거는 아. 오늘 이제 공연 전에 한번 시험으로 격파를 네. 해봐야겠어요. 아무래도 이게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, 이게 격파가 안 될까봐 사실 걱정이 됩니다. 이게. 지금 작년 공연때 격파를 하고 1년동안 격파를 할 일이 없으니까 안 했거든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? 어... 두 번째 시도하시면 되죠 네? 두번 시도를 하시면 어, 그래. 되죠 야, 천천히 한번 이렇게... 이거 봐 야... 긴장되네? 오랜만에 하려니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구 선생님, 그럼 이거 내 내년에는 네. 그러면은 TK 파이터에게 물려주시는 겁니까? 네, 이제 저 그만 하려고요. 아, TK 파이터 수련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네요. 수련 게을리하면 나한테 죽는 거지. 네. 요즘 TK 파이터가 TK 파이터 수련을 게을리하면. 내 손으로 TK 파이터 손을 단련시켜줘야 돼 아, 이건 저는 제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위에다 올려놓고 TK 파이터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내 손으로 올려놓 어, 아직 조금만 부린 거 아니야 하루에 6천 번씩 그래서 나무를 때리지 않아도 단련 될수 있다 저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? 뭐죠? 매번 이 대리석 격파할 때 어떤 기분이 듭니까? 어떤 기분이냐고요? 예. 딱 하나밖에 안 하죠 깨져야 되는데 <웃음> 아 깨져야 되는데 자좀 하다가 이렇게 해서 밀리면 안 돼요 밀리면 <웃음> <웃음> 바쁜데? 어 이게 장은 진짜 오랜만이다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 하나 빨리, 빨리, 빨리, 아니 잡는 사람 팔리빨 빨리, 빨리, 해요 너무 오랜만이라 안뛰질 수도 있습니다. 에이크! 오! 아 오! 오! 다 오. 위험한데? 안 뚫렸어. 잠시만. 안뚫렸어안뚫렸어 괜찮아. 안 뚫. 오, 바닥. 바닥이 더 중요합니다, 저희는. 아! 일 대리석을 깰때 네. 마다 바닥에 빵꾸하면 안되는데 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 슥슥어 덮어라 어 덮어라 어 차가 죠이게 지금 바닥이 뚫릴 때이 바닥에 기스가 났을 때 어떤 그 나의 마음은 같이 뚫리는군요 네, 같이 뚫리다 못해 찢어집니다 최고가 음. 바닥이 비싸기 때문에 야. 일단 일단 놓고 다음 다음 것아이 확실히 두꺼우니까 자 다음 이번에는 어디로 계시나요? 이번에 손날입니다. 행복해. 자, 한번 겸 자, 한번 <웃음> 한번 어. <웃음> 뭐, 아픈데, 아픈데 응. 자, 한번 겸방. 자, 한번 자, 한번 겸 자, 번 아, 이거 초고속 카메라로 찍으면 여기 금이 이렇게 치 가는게 보일텐데 아아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슬로우? 슬로우? 자 이제 어? 슬로우 카메라.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, 선생님 슬로우. 여기 슬로우 카메라 하나 지금 더깔 예정입니다 슈퍼 슬로우? 어, 슈퍼 슬로우, 아, 슬로우. 슬로우. 여기 창원에 가겠습니다 아 네, 너도 슬로우 다른 각도에서 하나 찍어줘 다른 어, 각도에아너 어. 그대로 찍고 어자 어, 이제 대망의 손등 와 어, 손등이 제일 기대다 너무 아. 오랜만이라가지고 지되치우치우 지금 치우치우치우치우치우치우치우 이. 우치우치우치우치 그 충격이 내 손에 들어와서 여기 찌 해주면서 멍해져요. 아 그래서 밀리면 안 돼. 요자 다시 할게요. 이. 네. 와, 아오 완치했다 타이밍, 아 찢었다. 네? 네, 이렇게 그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손이 이렇게 찢어져요. 이게 되게 날카로워 가지고 여기도 찢어졌네요. 자 어쨌든 이번 공연에도 협파는잘될것 같습니다. 네, 저기 두께, 네, 이렇게,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작년에 파했을때는베리섬글막 이만큼 쌓았었는데 그걸로 탑을 쌓았죠 그러니까자 어쨌든 올해 서울시 택견 산설공연 아, 라이브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 네. 화이팅! 바다 바다 바다! 바다 그 비추진거 아닌지 이 피어냈어 바다 아하하 이거 주는 좀거 안되는데